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아, 우리가 그 부동산 코인이라고 알고 있는 어 재작년 여름 때부터 지금 채굴을 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추가적인 어 공지가 이렇게 올라와서 한번 다뤄 봅니다. 자, 요거인데 자, 그어 여기 보면 이제 새로운 업데이트가 곧 옵니다라고 이렇게 어 있고요. 자, 첫 번째 기능은 언어 번역 기능이 일단 생기고요. 2번은 나중에 설명드리고, 3번, 3번에 프로필 수정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된다. 어, 이메일이나, 이메일 그 수정이나 비밀번호 변경, 그리고 초대 코드 변경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4번에 이제 그 게임 요소들도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음. 이건 어떤 방식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어, 여기 보면 메모리 게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리미트 토큰을 얻을 수 있는, 어, 어, 기억력 게임이라고 하는 게 나올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1일 어, 테스크를 통해 가지고 또 추가적인 리미트 코인을 또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것도 어, 기대가 되고. 6번 어, 로고가 이제 요거였는데 요게 이제 바뀐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 버그 픽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거는 뭐냐면 2번을 주목합니다. 2번 자 2번의 기능은 뭐냐면 지갑 기능이 생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그 유저 간에 어, 교환도 가능하다 코인 교환도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요 말인즉슨 현재 지금 그 리민트가 현재 1단계부터 3단계로 돼 있는데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1단계 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단계에서 지금 2단계로 넘어가는 어, 그런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케와시를 통과하고 나서 마이그레이션까지. 까지 되는 것이 2단계부터 진행이 되는데 그 전에 어, 이제 마이그레이션 되기 전에 유저와의 거래가 가능해진다 라는 거 하는 것이 좀 어,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또 뭐랄까요 이 코인에 대한 어, 또 글로벌 쪽으로 보면 또 장애 거래과 라고 하는 것이 또 생성이 또될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일단 요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자 이러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요게 업데이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지난주 쯤에 어 여기 이분이 지금 그 CEO 시거든요 리미트 네트워크 CEO 인데 제가 이분한테 이제 그 이제 어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어, 질문을 좀 몇가지 했습니다 어 제가 한국에서 유튜브를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리민트 코인을 지금 어 장기간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 질문은 어 부동산 코인이라고 해서 상당히 특이하게 좀 매력 있게 좀 다가 와서 지금 지금까지 채굴을 하고 있는데 작금의 시점에서 보면 부동산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리민트만의 특징적인 것은 강점은 무엇을 무엇을 내세울 수가 있는가요? 현재 작금의 시점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리민트 코인이 그 많이 지금 어, 장기간 지금 최고로 통해 가지고 하고 있다. 물론 반감기란 것도 진행이 되긴 했지만 이것이 시장에 진출했을 때좀 어, 부정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나오게 됐을 때. 어, 가격적으로 어떤 좀 안좋은 영향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 세번째, 어, 리민트 네트워크 자체 메인넷도 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민트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인네트워크는 언제쯤 이제 출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자 요거를 그냥 간략하게 일단 정리를 해서 보면 일단 첫번째 어, 리민트 토큰이 지금 어,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어 가장 강점을 부각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 중간 거래소가 중간에 이제 거래소라든지 거래자가 중간에 껴서 진행을 하는데 어, 지금 리민트 코인이 만약에 시장이 진출하게 되면 그러한 거래 중간 과정이 없어지고 다이렉트로 수수료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향후에 리민트 토큰에 대해서 여기 이 nft 개념도 같이 도입을 하고 그리고 이 nft 에는 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될 것이다 그리고 리미트 토큰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코인 중에 어, 토큰을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조기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게 어 제가 어, 이 CEO가 생각하기에는 절호의 찬스 라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 사업의 다른 암호화폐 회사도 대상을 통해서나 또는 잠재 고객에게 이러한 유형의 혜택을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리미트만의 큰 장점이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 두 번째는 상당히 심플하게 답변이 왔는데 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의견에 공감한다 따라서 우리는 부정적인 그, 이 계정에 대해서 특정 조치를 취할 것이다. 자, 이것은 백션에서, 백에서 어, 섹션을 읽어보시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케와시에 대한 언급이거든요. 그래서, 케와시를 통한, 어, 부정적인 계정에 대해서는 특정 조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정 삭제나, 어, 그런 것, 뭐, 리미트 코인에 대한 몰수, 이런 방식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어, 뭐, 락업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언급은 좀 피한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메인 네트워크의 출시 시점. 메인 네트워크는 일단은, 어, 현재까지는 진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도에, 어, 쯤 되면 리민트에 대한 자체 메인 네트워크에 대해서 진입을 할 거다. 개발에 대해서 이제 착수를 할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고 하는 좋은 그 이미 체인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이 사용자 기반을 늘리고 그다음에 어그 다음에 어그 이제 서비스를, 이 D앱에 대한 구성,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 최선의 방법이라고 어 결론을 내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자체 메인넷은 갈 건데 그동안은 BNB 체인에서의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될 것으로도 점쳐집니다. 네이러한 소식들도 같이 있고 어 아까 봤던 그 요러한 이제 그 어, 유저간의 거래 요것도 가능해졌다 라고 하는게 주요 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